오늘은 1월 10일 화요일 12시 14분이에요.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일상 모음집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담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온 곳은 숲속 한방랜드라는 곳인데 제가 어렸을 때 큰엄마랑 자주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큰엄마랑 엄마랑. 엄마랑. 근데 요즘에 인스타그램에서 여기가 핫플이 돼가지고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추우니까 몸도 지질 겸 찜질방 와서 찜질방에서 미역국도 먹고 이것저것 먹는 영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 양말 신는 게 필수예요. 바닥도 좀 더럽기도 하고 뜨거워서 이렇게 양말 신고 다녀야 돼요. 여기는 2층이고 이렇게 만화책이랑 저기 게임 그리고 저기 헬스장 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점심부터 먹으려고요. 그리고 여기는 찜질 옷이 이렇게 긴팔 긴바지여서 저는 히려 좋더라고요. 편해. 심심해서 두더지 게임을 한판 하려고 합니다. 맛은 얘기 없거나 맛은 음. 는 오징어볶음이랑 제육볶음 시켰고 미역국은 그냥 나와요 맛있습니다 음. 맛있어? 응 음. 혹시 찜질밥 미역국은 질기야? 음. 음. 음. 오징어 볶음. 그렇게 먹어야 더 불러 음. 음. 한 가지 아쉬운 걸 사왔어 뭐? 음. 진없어 여기가 메인인데 진짜 많아요 식혜를 사먹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람 뚫면은 식혜랑 고구마랑 한 번에 이것저것 사오려고 일단은 이거 이따가 숙가마에서 먹을 고구마랑 계란, 식혜 안되면 친다 하이 가이고 있어 거기가 더 아파 네? 원래 이마가 덜 아프지 하나, 둘, 셋안 깨진다니까 이거 더 아픈다 하나, 둘, 셋 아! 아니 이거 왜안 깨져? 어? 네. 하이 가이 거 <웃음> 어디, 어디, 어디로 <웃음> 쳐줘 이마로 해야 돼 그래야 자안 어? <웃음> 나와 얼어봐? 근데 그게 빨리 이터지가있이니가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응. 어? 안뜨겁나 아, <목소리도> <찌개는구나. 웃음> 어? 여기는 중 <목소리도> 뜨거워 까나 까놔, 까나야지 빨리 지먹을게이것니뜨거운 먹고 뜨거 바나나 우유 마시고 이제 육전식당에 갈겁니다 기분 차이점 s 냄 i 82일이고 오늘 제가 집에서 마라탕 간단하게 만들어 먹고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를 할 거라서 또 일상 브이로그 촬영할 겸 카메라를 켜봤어요. 지난번에 일상 브이로그 영상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일상 브이로그도 많이 찍으려고요 제가 원래 식단 할 때만 촬영하는데 간간이 외식하는 모습이나 집에서 식단 외에 다른 음식 만들어 먹는 것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열심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옳지 그러면 저 이제 땀 흘리고 와 가지고 좀 씻고 저녁 먹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설가루 물은 농도를 보면서 오삼겹은 기름이랑 불기 살짝 제거해 줄 거고 소림바라는 먹을 거예요. 이거 제가 시딩으로 받은 제품인데 엄마가 드셔보고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합주나물이랑 팽이버섯 넣어서 먹을 거예요. 짜잔! 오징어 부추전, 마라탕, 그리고 간장 소스. 한번 음. 먹어보겠습니다. 아 싱거워. 음. 이거 맛있다. 음. 음. 안 탔잖아. 너무 싱거워서 면은 남겼습니다. 음, 이거는 오늘 바풀이 미용하고 와가지고 간식으로 줄 고구마 찔려고 합니다. 슬쩍 슬쩍 코로 뭐하지? <웃음> 처제가 요리 유튜버이면 어때요? 너무 좋아. 똑바로. <웃음> 너무 좋아요. 간이 안 돼서 아주 좋습니다. 바풀이도 고구마 먹자. 아구 맛있어. 고구마 인터넷 먹어, 먹어도 돼 밥풀 잘라줘, 먹. 봐봐, 뭐 먹어 봐봐, 못 먹어 내려놓으면 먹는다, 먹잖아 크게도 한번 먹어보라고 오늘은 1월 22일 10시 57분, 설날 당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차례 지내고 이제 공복으로 사이클 좀 타고 씻고 엄마랑 같이 밥 먹으려고 합니다. 운동 끝! 지금은 12시 40분이고 어제 만들었던 전이랑 떡국 끓여 먹을 거예요. 저는 먹을 만큼 네 요거를 고명으로 올리려고 음! 짠, 여러분 저 오늘 진짜 진짜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바로... 어머 이미 다 보이네. 제가 약과 진짜 먹고 싶었는데 이게 차례상에 올려야 돼가지고 못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엑설런트 아이스크림도 사와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먹으려고요. 그리고 오늘은 커피 대신에 이 오설록티 마실 거예요. 오설록티를 제일 좋아해요. 향이 진짜. 아이스크림은 엑설런트 노란색. TMI인데 저 어렸을 때 언니가 이 노란색 맛을 좋아하는데 이 노란색 만못 먹게 하려고 막 노란색에는 커피처럼 엄청 쓴맛이 난다고 막 그래서 저 파란 색깔만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 언니랑 맨날 엑설런트 먹을 때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해요 아직도 쓴맛 나냐고 여기에 시나몬 가루도 뿌리면 진짜 맛있는데 시나몬 가루는 없어가지고 아몬드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어머? 맛있다. 음, 약과. 제가 지금 생리 중이라 당이 엄청 땡겼었는데 스크림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것 같던 당이 딱이 조합으로 먹으니까 꽉 채워졌어요. 어어 응. 지금 시간은 9시 12분이고 오늘 엄마랑 영화 보려고 지금 나왔어요 엄마 여기 오늘도 지난번, 오늘은 도 지난번 오늘 지난번에 봤던 영화 영웅을 한번더 보러 왔습니다 2시간 10분이네 엄마 나 이거 버리고 올게